복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티르키에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힘든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신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잔해 속에 갇혀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진으로 인하여 일상이 바뀐 티르키에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국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의 참혹한 현장에는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구조하는 봉사자들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화장실마저도 온전치 않아 시신들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호받아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튀르키에와 시리아를 위하여 고용품들을 보내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모든 용품들이 그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 도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살리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와 친구를 잃은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지진의 피해가 복구되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지진이 덮칠 수도 있는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피해를 멈춰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접 현장에 나간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까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의 그 땀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불과 얼마 전까지 누리던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트리키에와 시리아 땅에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올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트리키에와 시리아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의 모든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금은 슬픈 소식들만 전해져 오지만, 하루속히 감사와 감격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